자제 눈앞에 사당이 보입니다 사당이 있으면 지나치면 안되겠죠? 자 어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조사하기 비가 되게 추적추적 내리는 느낌이네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보자 불 끄기, 목재 무기나 방패에 불이 붙어 버렸을 때는 장비를 해제하면 불이 까질수 있대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바람의 인도라. 바람의 인도라함은 바람을 타야 할것 같은데요 이 바람을 탈수 있는 게 저한테 헉, 저기 보물 상자가 보여요 그렇다면 보물 상자를 타기 위해 저에게 있는 게그 바람 탈수 있는 그게 뭐였더라 맞아요 패러세일 이거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공중에서 S를 눌러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S를 눌러야 되는데 일단 타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잘 타야 되는데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바람아 날 이끌어줘 간다 안돼 살짝 높이가 부족했어요 자 다시 다시 도전 가자, 링크! 아앗! 좋았어! 보물 상자를 엽니다. 호박이 들었네요? 옛 장식... 옛부터 장식품과 공예품에 쓰였대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통과하면 될것 같아요. 저기에도 바람이 있네요 오 바람만 타고 올라가면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바람을 타보겠습니다 준비 날자! 좋았어! 잘 날았어요 뭔가 실제로도 이런 패러세이를 탈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보물상자는 안보이나요? 보물상자 저기 구석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보물상자는 혹시 어떻게 바람도 없고요. 갈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바람이 없어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위험해... 뭔가 리스크가 큰 거는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통과해 보도록 하자. 잘 살았습니다 주사하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빛이 내릴 때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극복의 증표를 받을 때참 기뻐요 잘 스며들은 것 같죠?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표 획득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였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하길 안녕 여신님 얼음의 화살 적이 너무 많아 어찌하지 못할 때는 얼음의 화살로 얼려버리면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나와보니까 아까는 비가 내렸었는데 비가 그쳤어요 일단 마을 쪽으로 향하면 되겠죠? 뭔가 잡고 싶은데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게요 어 뭐가 날아갔네 접근을 해서 아 안돼 아 아쉬워 날아갔어요 잡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가까이 갔나봐요 저기 돼지들이 아니 꿀꿀이들이 또 보입니다 날 잡아줍쇼 하고 춤추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잡아주는 게 인지상정 저에게 기습이란 단어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저 불타는 통이라고 해야되나? 저해골 표시 있는 통만 터뜨릴 수 있으면 쟤네들 그냥 한방에 보내버리는건데 폭탄을 한번 던져볼까요? 저 폭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리모컨 폭탄 좀 대굴대굴 잘 굴러가는걸로 던져서 확 날려버리자 기폭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자 아직 많이 살아있군요 쫓아온다! 우와! 이런 바..바보 다시 재도전 던집니다 그리고 찍고 쟤는 왜 저렇게 잘 쫓아오는 거야? 아, 이거다. 야. 없앤래요 이겼다. 저 파란색 꿀꿀이를 조심해야 돼요. 일반 꿀꿀이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 하트가 이렇게 빨리 달았어요. 일단 키부터 채우자 고기 정도는 먹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았어 그러면 무기를 무기 없나? 고고골... 꿀꿀이들 심장 같은 거 말고 어! 칼이다 칼 좋았어 꿀꿀이가 꽤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네요 어디 보자. 어, 쟤 뭐야? 아니 쟤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뭔가 대, 대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쫓아오지 마. 너 왠지 강할 것 같아. 이 무리다. 아, 아, 야. 아돼 제발. 아 그러지 마. 쟤왜 저렇게 강해요? 완전 왕꿀꿀이었어요. 장군. 저건 장군 수준인데 갑자기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해서 어디서 나타난거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어 저기 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코가 긴 꿀꿀이에요 일단 저쪽으로는 가지 않는게 아니면 폭탄으로 어차피 어차피 저 녀석과 맞닥뜨려야 한다면 저는 폭탄을 던지겠어요. 알로 던져서 엘로 터뜨린다. 덤벼... 난 너랑... 이때 일로 당당히 싸울 폭탄은 좀 사용하게 해줄래? 기술공격을 해야 되나? 에이... 파샤 나무가 박살 날 정도인데, 쟤는 왜 박살 나지 않는 건데... 이 몰라! 아! 너무 많이 달아! 좁아뜨리면 되겠다! 좁아뜨리면 되겠다! 아, 살았어요! 쟤왜 저렇게 강해? 잘생긴 뿔? 뿔이 잘생기긴 했네요. 완전 코끼리 뿔 같았어요. 일단 저 배트 좋아보여서 손에 넣고 싶은데 무기가 지금 꽉 찼단 말이죠 아! 얘를 버리죠 얘는 별로 엄청 좋아보이진 않으니까 이거를 대신 좋았어! 무기도 이거를 아니 왜 휘파람을 <웃음> 실수로 불었어요 무기를 좀 바꿀까요 얘가 내구도가 좀 빨리 떨어질 것 같은 무기 순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